V1. V1. V1. 그러면요, i는요, i1 plus i2잖아요. 네. 그렇고, v는 v1 p l u v2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요, v 는 ir이라고 했잖아요. 네. 또 결국에는 ir은 i1, r1 plus i2, i2, r2 이렇게 되는데요. i는 다 같아요. 그러니까 없어져서 R은 R1 플러스 R2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병렬일 때는요 요렇게 있을 때는요 I가요, I1 플러스 I2란 말이에요 V는 전체 V인데 여기 지나가는 게 V1, 여기 지나가는 게 V2 그러니까 여기서는 V는 V1, 는 V2란 말이에요 근데 어 오매법칙 하면요 I는 R분의 V잖아요 그러니까 R분의 V는 R1, V1 2분의 근데 여기서 V는 다 같다고 했으니까 없어져서 1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 2분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제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기서 전기 에너지는요, 전류에 의해서 공급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류의 열작용이 전류가 흐르면 이 자유 전자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랑 충돌해서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해요. 그거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 냉장고나 핸드폰 오래 쓰면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그 이유가 얘네 전기 에너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열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예, 어, 원자핵이 있는데 얘네 들이 원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열의 양을 발열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류가 흐를 때 도선에서 발생하는 그 열의 양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Q라고 하는데, 이 Q는요, VIT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속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써 전력을 알수 있는데, 전력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의 그 에너지의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P라고 쓰는데, 이거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력량은요, 전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전력이 가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얘가 전력량계가 있고요. 에너지 효율이 있어요. 에너지 효율은 이렇게 원으로 생겨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